안녕하세요 보안카메라 음성경보기 강종원 입니다. 오늘은 신세계백화점의 박파트너님 오늘 x22 제품을 이제 배송을 해드릴텐데 예, 일단은 제가 지금 음성음원은 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트북이나 컴퓨터 usb 를 꽂고 그리고 이 5핀 USB를 꽂고 저장된 음원을 이 스피커 쪽으로 저장을 합니다. 지금 바로 저장을 했어요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온 버튼을 올리시면 리셋이 됩니다. 처음에. 그리고 나서 소리가 나는데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네, 바랍니다. 소리가 다적으면 B 버튼을 몇번 누릅니다. 이곳은 금연 구역입니다. 네. 한 환경과 네, 안전을 소리가... 위하여 지정된 흡연 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소리가 커졌죠? 약 2분 2초 텀을 뒀어요. 그래서 2초 지나면 이곳은 금연 다시 구역입니다. 소리가 쾌적한 나옵니다. 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흡연 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네, 바랍니다. 약 3초 텀을 둔것 같네요. 다시 한번 이곳은 금연 구역입니다. 네.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흡연 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신세계 백화점 박파트너님 오늘 배송되면 이것은 금연 구역입니다. 바로 우체국 대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청목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